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광페인트는 반세기를 맞았습니다. 건축용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. 첨단기술의 조광페인트는 무한한 컬러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.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조광페인트.